쨍쨍쨍쨍쨍 해가 떴는데 어디가 돼요?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왜요? 뭐 뭐야 왜요? 왜요? 왜요? 왜요? 왜요? 왜요? 맘에 아, 들어? 근데 이거 둘이 갖고 있는데? 다른 <웃음> 사람 있는데 이거 내 거, 이거 너 <웃음> 거? 고 싶다는 거지, 그거. 언니야, 언니 선물이니까 엄마가 언니 마음대로 종료를 두고싶거든 다시 너랑 여거두개 이리 먹자. 너무 쿨하다. Um, okay. 음, <웃음> 오케이. 어, <웃음> 그랬어? <웃음> 나두 개, 언니 하나, 이렇게 했어? 그냥 한1 0 0월안 남았어? 1 0 0월 남았어? 그게 오래 남았다고? 오래 남았어. <웃음> 엄마, 나, 나 리피 먹었다, 엄마? 어, 안 돼! 리피 먹으면 안 돼! 너 그냥 딱한 마리야. 좀 커져서 뒤로 가리피로 음. <웃음> 그러다가 먹 못... 그냐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웃음> 테리야 테리 봐봐 나잖아 이제 봐봐 토마토가 제일 많네 어. <웃음> 놀러 온거 같지 셋 중에서 뭐가 제일... 너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어이구> 맛있어? 셋 중에서 방고 싶은 게 테리는? 다 같은 분이 제일 맛있 <웃음> 여건? 왜 자주는? 자주는? 상하겠다 여건 신경쓰 신기하지? 여기가 <웃음> 한기하지 <웃음> 맛있어? 브랜드 오리지널스 로버킹 테크놀로지 페스케어 로버 펜텀 로버 광고하는 거야 <웃음> 속았다 라비레 <웃음> 음, <웃음>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? 세린이 뭐가 재밌었어? 나는 <웃음> 맨 끝에. <웃음> 맨 끝에가 제일 재밌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도> 음. 어, 어. 품쪽과 품쪽과 품쪽. 어 그런... 따뜻한 쪽으로. 올라가.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맞다 이렇게 지금 볼 때면 이것도 많이 <웃음> 그, 생기고 있잖아. 어, 너, 뭐. <목소리도>